디모드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호흡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기쁨 과 정말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